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 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가자. <놀람> 용적들이야. <놀람> 좋았어. 올라다. 뽑으면 와! 와!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세라가 야! 문야구! 신드라 세로나타 세드라가자로나로나로나타로나세로로나로나로세 이세라 시비시비 싫어야 이거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왜 시비시비 된거죠? 이거 <웃음> 내가 꿈을 꾸며, 뭐야 뭐야 뭐야 아, 용변수로 능력치 바뀜 <웃음> 아니 이거 뭐야 <뭐해. 웃음> 시비시비야 <웃음> 이세라 또 나와? 나 이세라 몇장이야? 안에 왜이렇게 많아 이걸로 크툰 뽑는다 어? 아니 뭐야 이거! <웃음> 아까 12, 12가 뭔지 알았다. 아까 12, 12는 마그테리 돈이 변신한 이 사람였고, 이거는 어둠의 형상이... <웃음> 어, 그 어둠의... 어둠의 존재였나? 걔가 변신한 거야. <웃음> 20, 20짜리 용오 어... 레전드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실수하셨다. 바이렐라가두발 있잖아 어어 떴다 악대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얘 이걸로 이길 것 같은데? 이들이모잘라네 어? 넌 뒤졌다 너는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아아와 이거 봐와 이거 계속 올라간데? 와와 이거 개빨라요 님들아 와 개빨라 와 어! 빵! 와. 필멸자들에 이걸로 이걸로 이제 콜다라 해 가지고 무슨 한무 역능 그거 할라고 되겠냐? 되겠냐고. 아, 난 지금 미친. 좋아보이네 아니 두장뽑았잖아 이게 말이 돼? 관광 끝. 관광 끝. 관광 끝. 야 이게 맞겠다 그쵸 여러분 요거 괜찮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인, 거인, 안내자, 조단까지 해버리면 은어찌간 하면은 내가 이길거 아닐까? 근데 저거는? 템신은? 그게 살아남는다는 조건이 졸라 어렵잖아요 사실 심지어 템신도 낼수 있었어 방금 영능에다가 되살리게 하면 템신도 낼수있어 와7야 이긴거 같은데? 칠야얘 미친 게임이다 질풍맨 와와 와, 질풍맨 미쳤다 와 이거지 이거는 볼진으로 얘 올릴게요 아 진짜 세상 진짜 진짜 개 진짜 미쳤나봐